새롭게 레프트를 시작한 맙동산. 역겨운 생존기인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낸다. 시간이 지나며 맙동산은 점차 역겨움에 익숙해졌고 그 결과 안정적인 표류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 과연 오늘의 우리는 그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근데 진짜 그물 안 주게끔 세팅돼 있는 거면 솔직히 나는 역겨움 속에서도 굉장히 큰 배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해! 그물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줘야 돼 지금 야 철창도 못 만들었잖아 네. 엔진이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연구할 것도 없어 이제 근데 뭔가 실마리는 있을 거야 타고 타고 뭔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 빗솔 우리 그럼 가죽이랑 우를 얻어야 돼 둘다 동물이네 그러면 큰섬 찾아야 되는데 야 이거 오늘 그러면은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게 레이더를 만들자 회로기판은 지금 덩굴 꾼적이 하나랑 구리죽에 두 개씩 들어가네 하나 만들 때마다 야 이거 우리 다 되냐? 아 당연히 되지 우리 그동안 해놓은 게 많아 해놓은 게 많아? 우리 생각보다 많을걸? 아 그래? 어 음. 그러네 구리 굽고 있네 우리 상자에도 나왔어. 엄청 많아 아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 그러면 오늘 그냥 동물 다 잡고 연구해가지고 건을 띄워? 우와. 확 띄워버려? 안 좋아, 안 좋아. 내 귀가 안 좋아 내 귀가 지금 어내 귀가 안 좋아 <웃음> 내 귀가 안 좋아 너 너무 너무 질렀어 너무. <웃음> 내 귀가 안 좋아 어 들어오셨어요 할머니? 예 소세지 귀엽고 드시네요 냠냠 쩝쩝 <웃음> 그러면 맞춰봐 내가 어. 두 가지의 소시지가 있잖아 어 어떤 건지 맞춰봐 불고기 청량어둘 중에서 자 불고기 를 듣고 맞추라는 거야 지금. 불고기 맛 불고기 나는 근데 네. 먼지는 모르겠고 넬코는 통통 구웠을 것 같아 짱거 먹어서 <웃음> 너 그렇게 악담할래? <웃음> 아니 악담이 아니라 우리 나트륨 섭취를 하면은 나트륨이 얼굴에 몰려서 할때 아니 근데 저거 그래서 맨날 얼굴이 붙나? 사람이야 응. 사람이 어디 있어? 어. 저거 투디다 투디인데 <웃음> 투디 왜 저기 야 아니 아 상어가 미끼를 안 물고 저그로 가더라고.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2 d 가 저기 야너 클났는데 2 d 야나 아직 로딩 중인데. 그러니까 너 로딩 거 끝나면 클났다고. 잠만야 깐이 내가... 클났어 안 들어가자. <웃음> 일단 은 나갔다가 어 다시 들어와봐 이거 너 거기 태어나면 진짜 큰일 나. <웃음> 아 너무 화살 너무 매갈이 없다. 에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화살로도 그거 되나 보자. 오 화살로 된다. 아! 코 찌르기가? 그럼 너가 찌르고 지나올 때 내가 한번더 찌르고 두번 어때? 없대 나 없는 활 지금 줄당기고 있었어 내가 <웃음> 화살 좀 만들어줄게 내가 밥 먹는 곳에다가 점수 넣어놨거든? 그걸로 그릇 좀 만들어줘 오케이 아이고! 어! 내가 찔렀나 아니, 설마? 이게 무슨... 아니 찔려? 우리 서로 그거 돼? PVP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세왔어요 a t 만들 o i 요 그릇 만들 i l 요 잠시만요 저 만들게 너무 많아요 자 여기요 빨리, 빨리, 수신기 빨리, 빨리. 하나 수신기 하나 만들 o 어요 oil, oil, oil, oil, oil, 어 i l oil, oil, oil, oil, o i 요 여기 안테나 세개만들 oil, oil, oil, oil, oil, oil, oil, o i 잼토 그릇? 그릇. 잼토 어디서 잼토? 잼토 그 음식 상자입니다. 아, 에아 잼토 여기 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제 특수 기술이 맞는 거죠, 이게 지금.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여기 잼토 그릇 1 2개 만들어 봤고요. 그릇 상자 넣주세요 넣었고요. 상자에 넣어주세요. 넣었고요. 저는 강철 낚싯대. 강철 낚싯대는 지금 우리가 못 만들고요. 왜요? 어, <웃음> 왜요? 안 되고요. 아예안 되고요. 예. 땡깡 해도 그러면 안 되세요. 이제 그러면은 나무를 부족하네요 나무가 또 그새 아 잠깐만 그럼 또 주워 야 이거 높은 곳에 하려면은 어 빨리 바다로 뛰어드세요 지금입니다 저만 뛰어든 거 아니죠? 아, 그럼요.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어요 이게 그러면은 높이 해야 되니까 일단 배를 살짝쿵 크게 만들어야겠네 기왕에 하는 김에 어 그러면은 팬사랑 플래스틱 위주로 좀 주워주세요 벰프 벰프 뭐라고? 팬풀, n 자 a r e fanfare, fanfare, a n f e a n f e a n f e a n e a n f e a e a r e a e a n f a r e n f i e e n e a e a e a n I r n n 한어 맘대로 굽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구웠어요 습관돼 가지고요. 한자 아까워요. 저 지적하실 때 약간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착하게 지적해 주세요. 조금 더 온화한 말로. 아, 목소리 말투로. 지금 괜찮았는데 별로였나요? 연비 님, 그 목소리 톤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게 야야, 이제 숨기려고 그랬어, 해도 날카로워요, 연비 님. 착하게 해 주셔야 돼요. 과하게 착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알겠어요. 우리, 우리 우리 출항해야 돼. 출항. 안 돼요. 저 지금 뭐 해요? <웃음> 우리 주랑해야 돼. 200m 떨어져 있다. 뭐, 나무, 나무 60개 있어요. 뭐, 나무? 나무 60개 있어요. 버리지 말아요. 사부작 거리지 말아요. 얌전히 기다려요. 야야 그럼 출발 출발. 아니 잠깐만. <웃음> 숨질 머리가 급해. 나 지금 나무 60개 있다니까. 와 근데 진짜 물이 엄청나게 필요하네. 야야. 물 야. 먹는 하마에 와주 그냥 내 자신이. 케빈디의 상어. 케빈디의 상어. 진짜로? 당연히 거짓말. 아이씨. <웃음> 야야 누워있으면은 언제 <웃음> 아니 출발 하네만에 할때 얘기하라고 아니 그 이후에 죽은 거예요 아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붐붐거릴 때 이제 쓰러진 거예요 아그런거야다자 놀자 야, 야, 노자 노자 야야 고투노 왜왜왜왜왜 왜, 왜, 왜 가? 안테나 설치 안 해? 좀더 넓힌 다음에 하라고아 그래? 저기 혹시 지금 요리 잠깐 조질 수 있나요? 요리 조지세요 아 요건가요 요거? 예..아 근데 너무 어둡다 조명으로 쓸수 있는 거뭐 하나 있나 볼까 내가? 아 이거 초대한번 설치해봤는데 조명으로서 역할을 거의 전혀 못하네 저거는 캐빈님예자 실수로 예 안테나 설치하기 전에 예 요걸 켜놔서 배터리가 다닳았어요아 진짜.. 워머 배터리? 워머 배터리? 배터리 껴놓지 말아요? 아니 근데 야 너무 아깝잖아 이거 그물 없는 거 큰일났네 이거 진짜? 우리 어허... 반자도 많이 구해야돼요 반자 맞아요 그, 벌써 다 썼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너무 그물에 너무 익숙해져있어요 너무 기계화 됐어요 어왜 왼쪽에 섬있어 어디큰 섬이야? 섬. 서토리섬서토리야 저거 아, 진짜 섬이다. 야 저거 진짜 스토리섬 아니야? 저 스토리섬이야 야 심지어 저 후반부거 아니냐? 그니까. 어? 야너 만들어 노저 노저 이디 야야 저게 왜 나와 지금? 이거 라디오 있어야 가는 섬 아님? 원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근데 음. 뭐라도 나오면 좋아 아니 이게 미안해. 내가 언제 하다보니까 뭐 헬프 이런 깃발이 박혀있는 섬도 나오긴 나오더라고 우리 그거 알아둬야 돼요 뭐뭐? 내가 배랑 물이 엄청나게 빨리 고프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조심해요 아 그러네 이거 물통 채워가야겠다 그러 보니까 그것도 없어 유리로 왜 만드는 정수기 있잖아 그 음. 말은 진짜 힘들다니까 지금 어? 아 이게 좀 편하게 할만한 것들 다뺀것 같다 그러면 아 일부러 뺐나 진짜로 그래 일부러 뺐다니까요 안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힘들할 리가 없지 어? 뭐 이제 하긴 했네? 응 어. 음, 노트 찾았어요 노트 잘, 잘. 위 그럼 잠깐 올라갔다 올게 응. 조심히 갔다 와 알았어 나이 물속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다 주워 올게 조심해. 어 지금 상어 있는데? 다들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야 이거 뭐야 뭐 나왔어 지금 헤드라이트. 해류 관측기 뭐안 나왔는데. 연료 파이프 어, 나왔는데 청... 연료 파이프. 청사진 넣었다는데 청사진? 그러니까 연료 파이프가 나왔어. 이거 근데 연료 파이프 있으면은 엔진이 되기야 하지. 미안하다. 아, 고급 정수기를 줘야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어? 정수기 나온 것 같은데? 오. 잠깐만요. 잠깐만. 나왔다. 고급 정수기 나왔다. 와 <웃음> <오. 웃음> 고급 정수기 나왔다. <웃음> 아주 까보시나 그러니까 여기 위에 청사진인데 이것도 먹어줘 그래 다 먹어야 돼야 이게 여, 야 이렇게 열리네 드디어 고급 정수기야 와우 진짜 와우다 와우 야 정수기 한두개 설치할까 그냥 당연하지 어 그게 그러니까 뭐야 되는 우리 되는지. 정수기 세개 설치도 돼 왜냐면 우리 농사를 많이 해서 아 그래 네개설치야지 인당 하나씩 해아 <웃음> 너무 좀 약간 급발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벌진이라니 무슨 소리야 지금. 네, 일단 그럼 세 개만 설치해 보자. 됐어 죽었어. 아니, 네 개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알려 줄게. 자, 깨깨레빈. 나봐 봐. 어. 어. 왜네 개를 설치해야 되냐? 그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이야. 아, 네개 설치해 줘. 아, 어, 그래. 그래. 알았어. 나 이거 풀 주운 거좀다 넣어 놓고 그다음 출발할게 나는. 나무 좋아. 최대한 많이 주 줘야 되니까. 나 지금 밖에 있다? 어, 알아 알아. 알았어? 참고하도록 할게. 저 말투 뭐야 착한 말인데이 말투가 어때서 그래? 되게 느끼한 복학생 말투 같아 아니야? 아니. 우리는 친절할 뿐이라고? 맞어? 쏘 친절한 말투. 척하는 느끼한 복학생 말투 뭔가 나한테 흑심이 있어 보이는 아아 어, 심한 말한다 심만 말한다 를 <웃음> 간만에 <웃음> 스윗 스위트... <웃음> 간만에 스윗했는데 이제 곤란해져 버렸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요즘에 연비가 좀 외로워서 그래 내가 외로워? 어쩌고 해 되겠지? 무결하게 <웃음> 근데 외로움을 모르지 꺼본 적이 없어 <웃음> 외롭다. 뭔 소리야 한 번만 맞아 나 외로워 이렇게 한번한 한 마디만 해줘 <웃음> 저것만 잘라서 쓸 거잖아 아이. 니들을 몰라? 아이. 내가 니들을 모르냐고 아 그럼 좀좀 좀 어때? 좀 달아? 가 <웃음> 달아 <웃음> 아 근데 아, 주변에 근데... 나무 몇 개들 캔냐나왜 25개 캔니까 주변에 다 사라졌냐 아이템이? 100개 <웃음> 아 많이 <맞췄구나>. 쬐구만 아, 빵게 <웃음> <웃음> 낚시중이야 <웃음> 낚시중이야 아, 아, 아 낚시, 아, 낚시중이래 아, 아. 모래도 캐야돼? 어. 어 그래서 나 캐고 있는데? 어 밑에 섬에 깔려있네 많이많이 부탁해 제케르빈 미안한데 깨깨르빈이거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땜목으로 올라갈게 많이많이 많이 부탁해 깨깨르빈 해야겠지? 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모래는 굽고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정수기를 그러면 만들고 있을게. 진짜 네개 설치해. 어. 근데 어네 개? 물이 엄청 이게 게다가 정수기가 근데... 좋은 게 나무가 없어도 되잖아. 그래. 그래.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그러네. 그럼 있는 거다 없애버리자. 그거 다 철거할 거지 지금. 오. 어. 오케이. 이거 그리고 여기 물뜰수 있는 곳에다가 놓는 게 낫겠지? 너무 좋고 나무만 있으면은 그몇개더 만들 수 있어? 나무.. 아까 빗소리가 많다 그러지 않았어? 어.. 나.. 나었어 어? 디다가아 저거.. 안테나용으로 지금.. 뗏목 넓히고 있구나? 공금.. 생명하지 않아? 상어 나왔나보다 시체 안보인다 그지? 혹시 나.. 한입 이렇게 먹을 것좀 있을까? 나 나무도 좀 넣어놓을게 이거 뭐야? 근데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계속 만들고 있어 오! 어, 된다! 떴다 떴다! 아 뭐야? 떴어? 신호? 어 아니서 나무가 많이 없으면 적게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좀 유의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배가 불러 있는데 뭐 먹는 짓은 하지 마라. 근데 배 되게 고픈 상태에서 두 그릇 먹었더니 엄청 난데. 그지. 어. 잠만 깐내눈 앞에 누구 쓰러져 있는 것같은데 방금 잘못 봤나 내가. 그게 나야. <웃음> 아니, 뭐야 또. 너... 먹기 위해서 여기 상자 열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뭔가 먹으려고 했는데 완전 죽기 직전이라서 지금 먹으면 아까울 것 같더라고 뺏기르빈 어. 상자에다가 6개 더넣었으니까 놨수, 더 하나 더 만들어 아이 공간이 살짝쿵 안 나오는데? 약간 삼각편대로 지을게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이제 한 번에 다할수 있거든 근데 한 가지 우리 지금 좋은 점은 이거 정수해보니까 속도 엄청 빨라 정수 속도가 야 이제 물은 해결이 됐고 그치? 다음 신호기도 해결됐군 야 오늘 좀 뭔가 진행도가 좀 많은데? 그러니까 음. 아 계속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갑갑한 상태였는데 오늘 갑자기 훅 풀리는데? 이거 작물밭 하나 만들어볼까? 어어 작물밭 어, 너무 중요해 이거 큰 작물밭? 이거? 어 근데 이것도 판자가 있어야지. 10개가 되네 아 그게 있어야지 이제 그 판자 수급을 계속 할수 있는 거거든 나무가 자라면 아 쏘데스네 이거 방향 맞춰서 가고 있는 겁니까? 맞게 쪼봉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 배터리 이거 다는 속도 미친거 아니야? 이게 아까 내가 계속 켜놔서 다다른 배터리야 아아 아, 이게 어 새거 하나 있어 새거 하나 있어 야 그러면 일단 800m 저걸로 맞추자 근데 핸들을 우리가 안만들었는데 핸들있냐? 놀어줘야지 뭐 아니 핸들 핸들 있어 핸들 금속죽에 네개에다가 아, 핸들 만들게 여기 돛 있는데다 달까 핸들을? 아문데나 달아 빨리하게 어 달았어 야 이거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돌리는지 나한테 얘기해줘 위에서 어 살짝 오른쪽 오른쪽? 됐어 맞네? 아 됐어? 너무 갔어 왼쪽 넘어갔어? 어때? 됐어 오케이 됐어 정면 정면이지? 도또 어 아니? 어? 45도 좌측 45도 원래 우리 가던 방향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러면은 그렇게 돼 어, 일단 알았어. 뭐. 알았어. 아... 일단 알았어. 하하 하. 어 물었다. 어어어어어어어 아. 아셋 아. 아, 우리 수박 먹었어 이런 수박. 아 수박 씨발라 먹을. 아니 뭔씨발라 먹었어. 아니 알았어 아우 아우 아우 망치케라. 나 근데 지금 창 만들 것도 부족해서 나무가 야 이게 진짜 와. 의무 하나 없다고 진짜.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많이 했어. 어? 야 판자 지금 10개 있는 사람 혼자 10개? 나딱 10개, 10개 있긴하다 10개 있으면 작물밭 하나 나와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어놓게 큰 작물밭 하나 여기 어떻게 어디 할까? 여기 이런 데 할까? 그냥 1층에? 난 1층에 하나 해놓을래? 이렇게 해야지 어어 어, 여기다 했어 어 저기 물고 있다 아이 빼갔어 아유 그냥 여기다 문다 어디 어디 어,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아유 어 됐어 됐어 어 많이 찔렀다 근데 어우이 사실 왜 이렇게 많대어야 진짜 장난 아니야 야어야 <웃음> 어, 야, 진짜 복잡해 죽겠어 지금 상어가 두 마리에다가 상어가 더 자주 물어 이 모드에서는 뭔가 자원이 풍족한데 진짜 풍족하지가 않아요 적어도 우리 배를 지나는 이거 근데 제대로 가고는 있어 방향? 나 나무 캐고 있는데 아까부터? 응? <웃음> 아 잠깐만 아이, 아 나무 기다려봐 내가 저거 켜서 확인하면 되지 어어 어. 아, 나무가 부족하다길래 어어어 어, 어. 틀려. 이게 아마 내 기억상으로는 대각선으로 계속 가고 있을 텐데, <웃음> 앞에... 아, 왜... 그거야, 우와... 짧은데... 아, 야, 저거는 야. 양털이랑 어. 가죽 무조건 있다. 어, 저거 무조건 가야 된다. 무조건이다. 이거는 우리 이거 완전 <웃음> 무장하고 가야 돼. 야, 근데 저렇게 높은... 여기는 어? 그 산딸기 같은 것도 있단 말이야. 야, 근데 저렇게 높은 게 있었나? 있었어. 어, 그래? 저기 새도 아. 떨어지고 왜왜그섬 아니야 혹시 불곰 섬? 아그 섬인가? 케빈이 형 어? 어어 야야 상어, 상어 상어 상어 나도 그 물통 좀 만들어줘 알았어 알았어 맞아 맞아 이거 물통 다 갖고 다녀야 돼 이제는 야 여기도 여기도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에라이 돌아버려 얘가... 야 근데 이거 집 지켜야겠는데 누구 하나가? 이거 미끼로 해야지 미끼로 응 음, 미끼로 미끼로 가야지 미끼로 해서 될까? 아한 명은 지켜야 되나? 물통보다 싸이 물통 물통. 물통 주세요 물통~~ 덩굴 끈적이 12개 필요해 여기 많아요 여기 세개 만들라면 여기 55개 필요해요 55개 <웃음> 어 여기 세개 떨고 났 떨져놨어 <웃음> 야 이거 나무만 도끼질해도 몇 개냐 근데 뭔가 오늘 딱 여기까지 느낌 아닙니까? 다음편으로 뭔가 기대감을 넘기는 와, 섬 엄청 크다. 가까이서 보니까. 야, 진짜 이거 진짜 위압감 쩌는데. 야, 이거 곰섬 맞아? 아니, 그러니까 나무가 저렇게 캘 나무들이 저렇게 많았나? 아니야. 저캘 나무들 아니야. 아, 아니, 저거 캐지는 나무야, 저거. 어디? 어딜 말하는 거 오른쪽에. 거지? 섬 오른쪽에 저거. 그럼 어저 저 캐지는 나무 아니야? 아니야? 저큰 나무들은 아니야.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캐지는 거고. 아, 그래? 어, 어, 왼쪽에 보면 살짝 그 부드럽게 생긴 애들이 캐지는 거고 아... 여기 이렇게 잎이 촉촉촉촉촉돼 있는 거는 캐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면 나무가 부드럽게 생겼다는 <웃음> 아니 이거 부드러운 나무하고 촉촉촉한 나무하고 다르다니까 너 문과 맞아 어? <웃음> 야 이거 내리면 되겠다 또 뜯긴다 어 여기 뜯기면 안돼 어? 얘 내가 할 때마다 설치는 하고 있어 근데 얘네가 뗏목 물어주는게 내 입장에서 좀 편하긴 하다 세대씩 때릴 수 있어가지고 자원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일단 저장하고 끕시다 좋습니다 음. 좋아요 물병같은거 좀 채워놓고 <웃음> 개빨라 이제 바닷물 채워놓는거 아 이제 슬슬 재밌어지네요 이제 슬슬 어 뭔가 풀려간다 아 어떻게 가사가 한 소절 이상을 못가. 가야... ㅋ <웃음> 가사가 가사가 한 소절 이상을 못가잖아요 지금. 이건 좀 심하지않나 요즘 가물가물 하셔서 그래. <웃음> 하얀 눈이 내려, 파란 빛이 흘러. 야 그냥 딱 들어도 아니야? <웃음> 야, 요즘 <웃음> 가물가물 하셔서 그래 우리 누님 하얀 눈이 내리면서 파란 빛이 요즘... 내려? 그만해, 우리 누님 힘들어서 그래. <웃음>